알트 F4. 맞아, 요 6, 6, 근래 알트 F4 좀 보이더라. 그, 3D 점프킹. <목소리> 아니요? 전 그런 게임 안 합니다. 헌딩 하자고요안 <웃음> 돼, 나 로아 해야 돼.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. 대기열 띄우고 하라고? <웃음> 아군을 구별할 줄 모른다고? 야, 쓸데없이 그래픽은 좋은데 오 이거 점프 왜 이렇게 넓어 거리 왜 이렇게 길어 야 일어나면 친구 일어나야지. <놀람> 아이닭닭 친구를 버니. 더는... 중하다. <놀람> <부정한다. 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어디서 <써> 볼까? <놀람> 오오오에 바지에. 이 일로도 갈수 있네. 지름길인가? 붙지 방구? 안전한 길로 가야겠다. 괜히 저걸로 가지 말고.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아이 미친. 미치... 이거 직접 해본 사람이 나 혼자 하세요. 직접 해 보신 분이 나와세요. 연두부님인가 보네 아아 어떻게 아, 가라고 만들어놓거야 저기는 가지 말라는거야 뭐야 아니 천천히 아니, 아 시체 때문에 닭이 막혀. 아이, 아 짜증나네. 야 저리 가봐. 야 저리 시체 저로 가봐. 너 때문에 닭이 안날라가야닭 이거 밀어내봐줘. 아씨 제자리로 돌았왔어 야! 시체 아! 시체 때문에 닭이 안 날아가. 야야야! 아씨 아! 아니 미친 이런 게 어딨어! 아이고. 아이고! 닭! 닭! 닭! 잘게 게임해. 웃어. 웃어. 웃어. 웃으면서 게임하는 거야. 야하오님. 이케쩌케오케 하면 쉬워요. 아 점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오? 오? 0번 죽으면 황금 기사가 되는 거야? 너무너무 너무 잘한다 이번엔 깰거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조용히 해 칭찬하지 마라